안녕하세요. 별난카페입니다. 오늘은 로또 1002회 월요일 방송 대분류와 특이 패턴입니다. 원래는 일요일 날 밤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어제 복귀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밤에 개인적으로 약속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 낮에 올려드리기로, 올려드리겠다고 말씀드렸죠. 1,002회 유튜브 방송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 일요일, 어제죠. 어제 낮에 1,001회 복귀 방송을 했고요. 오늘은 대분류 어, 특이 패턴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어, 구독자 수가 1,000명이 좀 빨리 넘어갈 수 있도록 어, 적극적으로 좀... 어, 구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002회 대분류입니다. 어, 1그룹 필터범위 1에서 5, 2그룹 1에서 5, 어, 3그룹은 0에서 4입니다. 어, 1그룹을 다시 두개 어, 그룹으로 나누면 2월수와 어, 2웃수로 나눕니다. 어, 지난주에는 2월수와 2월수에서 각각 하나씩 나왔죠. 어, 이 그룹은 3개 그룹으로 나누면 3중복, 2중복, 기타 이렇습니다. 어, 3그룹은 세개 어, 그룹으로 나누면 3중복, 2중복, 기타 이렇습니다. 어, 이번주에는 그2그룹의 2중복과 3중복, 여기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가 어, 어, 지금 2연속 전멸 중이에요. 그래서 어, 출할 시기가 임박해져 있습니다. 어, 이 대분류에서, 어, 그, 요거 잘 눈여겨보면 여기서 고정수 한두 개, 어, 찾아지는 경우가 좀 많죠. 그래서, 어, 이 대분류도, 어, 이 1, 2, 3, 큰 그룹으로 보면 숫자가 많, 많지만은, 요 세분화되어 있는 거를 세분화시키는 것을 이걸 잘 눈여겨보시면, 어, 기회가 자주 옵니다. 다음은 특이 패턴입니다. 아, 지난주에 흐름을 이어 왔죠. 여기 14번이 출루 해서 아, 이제 11연속이 됐습니다. 아, 이 수가 다섯 수가 되죠. 아, 원래는 일반적으로 네 수로, 네 수로 만들어지는데 아, 이렇게 다섯 수, 여섯 수가 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음, 지금 이게 한번출하면그 다음에는 전멸하고 다시 출하면 전멸하고 이렇게 퐁당퐁당 이렇게 11연속으로 온 거예요. 어, 주수로 따지면 어, 이 퐁당, 두 주당 1연속으로 보기 때문에 22연속이 되는 거죠. 22연속이면 어, 한 달이 4주라고 하면 약 5개월 반 동안 계속 이어오고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어, 상당히 길게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어, 이거를 좀 다시 어, 압축을 한 수를 보면 요 34를 빼고 본 겁니다. 보면 이렇습니다. 어, 지금 막 자라나고 있는 거죠. 이게 네짜자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연속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 좌측에 있는 거에서 34를 빼고 보면 지금 이 좌측에 있는 걸로 볼 때는 장기연속인데 어, 이거 네수로 보면 이제 8연속이니까 지금 막 자라나고 있는 건데 자라나고 있다고 해서 뭐 이번 주에 또 흐름을 이어간다. 이렇게 꼭 이어갈 거다. 이건 아닙니다. 7연속, 8연속에서 상황이 종료되는 경우도 자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살펴보셔야 돼요. 자, 이것을 다시 여기서 두수로 압축된 그룹이 있거든요. 14하고 38입니다. 이걸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는 6연속으로 오고 있어요. 퐁당, 퐁당 6연속. 어, 지난주에 14가 어, 출혈해서 유견 소이됐습니다 음, 지난주 금요일날 어, 제가 그 필출 3수 올릴 때 14, 아, 35, 40 이렇게 올렸었죠. 어, 14를 끼우는은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게 두 수라서 혹시 빨리 종결되지 않을까, 상황이 종료되지 않을까 이런 어, 우려도 했지만 은 어, 그래도 또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고 라 생각하기 때문에 14까지 끼우는은 거거든요. 음, 여기, 어, 이제 이세 그룹이 이번 주에 흐름, 어, 흐름을 이어가려면 전멸을 해야 되고요. 어, 또 상황이 종료되려면 이번 주에 출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어, 두 개서부터 이렇게 살펴보시죠. 14, 38이 전멸할 수 있는지, 또 이게 전멸이라면 29, 43도 또 전멸할 수 있는지, 또 이게 전멸이라면 여기 34도 전멸할 수 있는지,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보시면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멸을 하면 흐름을 이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준비하신 자료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월요일 방송은 마치겠습니다.